자, 3, 2, 1, 끝전! 네,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린애플입니다. 오늘의 게임은 회세정원의 반대의 게임, 원정색 핵이라는 게임이고요. 유튜브에 있듯이 있데 이게 반대로 된 거니까 잘 알려주세요. 이거좀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아주먼 옛날 어떤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곳엔 그곳엔 뭐 아니 이건 상관없고 이미 다 지난 일이야 그래 이건 이제 상관없단 말이야 잠깐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래, 이거야. 어떤 초콜릿 케이크가 있었어. 아니, 어제까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없어졌단 말이야.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 아, 로야조자 파티였어. 까빡 하여튼, 아, 아, 미안. 맛있어 보이길래, 그만. <웃음> 여, 역시 너가 한 짓이었군. 에헤, 미안. 너무해.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 아니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야. 그것도 그걸 잘도 미안하다니까. 영서 못해. 저 때로 영서 못해. 화내는 클카브도 귀여운데. 잠깐만요. 이거요. 고상이랑 야루루 보는 거같아 춘춘대는 야루루장. 에헤? 말돌리지 마, 뭐, 파보 그런게 아니야 진심이야 하심이거든 뭐야? 잘려고 있잖아 눈치가 빠른 걸 에드, 파보 멍청이 편택이자 몰라 에, 에, 잠깐, 그 칼부 아, 진짜, 이, 아, 이거 이상해 아, 달탈라 어, 이 움직여 아, 이게 뒤에 이라서 좋긴 하다 나하오다 지금 만들어준 건데 아아 아, 아니 만들어 시켰는데 파보 파보 이제 몰라 같이 할 거야 같이 야 같이 하라어 어디 딱히 있지 여기 가자 안녕 아, 에첼 바보. 응? 뭐야? 망이잖아? 왜 그래? 딱히. 아, 맞다. 그러고 보니 청사장 못 봤어? 몰라! 나 이제 가출할 거야. 어, 어, 응. 뭐하고 있어? 평생처럼 하단을 선질하고 있었는데? 그, 그 그랬구나 아, 아, 아니 그랬군 아, 아, 알렐라가 널 찾고 있었어 그래? 알았어 언니 응? 무슨 일 있었어? 같이 할 거야! 에이 같이! 내 케이크 칼... 그... 초코 케이크 이... 못 됐어. 못뭐 같이 할 거야. <웃음> 어, 어디로 가지? 하이 시간이면 마을에 여섯 바의 일행이 있을 텐데 이 이런 한심한 모습을 보여줬서는안 돼. 흠 이제 어디로 가주겠어? 어, 어라라 진짜 화난 걸까? 음. 아, 그래. 내가 키스를 해주면 그 칼부의 기분은 풀릴 거야. 후후, 귀여운 그 칼부. 갈까? 와, 표정 확 갑자기. 진전에 갈까? 와. 아, 이게 시바라 사랑싸움인가요? 너무 좋아요. 후후, 너무. 아, 케이크 정말 맛있었다. 개새끼. <웃음> 나쁜 소아 케이크 먹으면 어떡하자! 나같아도 가출한다. 나같아도 가출돼. 케이크는 내 거다. 아니다, 내 거다. 자그 커버는 여수 있을까? 어 여신 여. 왜그래? 아, 아, 아니 당신 마음한테 무슨 짓 했어? 울면서 가던데? 극카부 기다려! 어... 아, 어다지 저기... 극카부못 봤어? 언니한테 뭐하거야 뭐했냐고 묻고 있어 누가먼드 케이 내가 먹어 버렸어. 그건 당신이 아니라 안내를 위해 만든 건데 미안 난... 사과하고 와애 지금 탄장 아니 하지만 빨리 가. 달려라! 에티어 달려라! 빨리! 크카보 빨리 잡아야 된다! 살고 싶은 잡어 빨리! 음... 크카보 어디로 가버렸을까? 하하하 난크카보에 대해서 뭐든지 알고 있다고? 분명 멀어간 거구나? 너무 당당한 거 아닐까? 여긴... 별로 와본적 없는데? 흥! 애트 바보 나나나나 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 거기 있었냐, 천사장? 응? 무슨 일이시까? 너임마내보고 어디에 숨겨놨어? 아, 빌려줬어 뭐? 여사파야가 써보고 싶다 하길래... 야, 남의 물건 멋대로 보여주지마! 그런 곳에서 방치해두고 언제 서야있길래 이제 필요한 줄 알았어 아니야, 쓸 기회에 없었으니까 거기에 둔거라고 하는 거라면 제대로 자기 방에 누워 쉬던가. 뭐라고? <웃음> 후 이거 참 디아 디아로한테 에프파이저 뚝 받아가지고 아신 어라 사랑성 적당히 해 장애들 제일 심하거든. 너든 응? 아내한테 사과할 거 왔어? 빨리 갔다와 네, 네, 네 죄송합니다 어. <웃음> 여기 어디였지? 배가 고파 나가자 일단 앞으로 쭉 가볼까? 여기 어디였지? 아... 촛됐다땡대다 배고파 글카브 응? 휴, 잡고 있었어. 에, 에, 에트? 이거 참 겨우 찾았네. 이런 곳에 있었구나. <웃음> 뭐, 뭐하러 왔어? 바보 에트! 글카브 응?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네가 그렇게 속상할 줄은 몰랐어. 미안해 별로 에, 별로 신경 안쓰거든 그거 꼭 그, 그, 보다 빨리 이거 뭔가 나만 바버된것 같잖아 이, 이제 싫어 뭐야 이게 <웃음> 후훗 역시 넌 귀엽다니까 허? 뭐 일단 여기 오드니까 돌아가자 역시 이 경치가 최고야. 글카불. 그 응? 이번엔 내 과자 전부 먹어도 괜찮아. 필요 없어. 아, 목소리가 이상해. <웃음> 하지만 내가 너의 케이크를 먹어버렸는데, 이, 이젠 신경 안 쓰거든? 하지만, 컵보다 과자는 평소에 나한테 넘겨주잖아. 에? 그거야 좀더 통통한 편이 귀여우니까? 아, 아니 아 아무것도 아니야. 힝. 야, 이갑자기끌어안지마 어? 어, 바보. 괜찮잖아 덮는 것도 아니고. 바보 편태 취향. 에 너무해 끌어하는 것뿐인데 <웃음> 하 계속 이랬으면 좋겠다 저기 그 카브 응 좋아해 <웃음> 그 카브는 날 좋아해 응그 카브 역시 침복이에요. 왜 이렇게 저 이상한데 만지지만 멈춰놔. 아, 야야야야... <웃음> 차아못 내겠어. 이거 내면은 뭔가... 나가 남자 아닌 걸로 인정하게 된 남자 아니게 된 걸로 바뀔 것 같아. 등장 캐릭터, 클칼브에트 워다즈... 알레르 글로 아지 엔딩을 벗어보려 왔네. 금방 끝나버렸잖아. 이거 제작진 해저제스어 어? 아, 대. 어 자, 여기 너무 건운돌려버았어 응. 음. 응? 음? 야, 뭐야, 이거 부러졌잖아. 젤벽에서 떨어뜨렸다네. 웃기지 마. <웃음> 으아, 내초내고 거리유. 어, 잠깐만, 처음부터 오마케. 오마켓 갑시다! 렛츠고우! 야호빠빔 빠밤 빰모기코캔스접수죠 어서오세요! 오마켓방입니다! 이상! 빠빠라빠빠 2014년 4월 1일 공개 빰빰 따단 오, 오 이거 볼수 있어? 케이크 아 이거 써먹고 싶다 아아 아, 이거 너무 좋아요 아이야. 어 요사갑장 요사빠였네 아 이거 쓰고 싶어요 이거 쓰고 싶어요 딴딴딴 이름, 크칼브, 신장, 155cm, 치미, 망월강상, 좋아, 에티오 싫어, 매운 것, 망은, 망, 매운 무드등감 날카림이 심하다, 연내에 전말을 무서웠다. 라고 자칭한다. 바보. 에티오 백, 신장, 177cm, 치미, 크칼브 바라보기, 좋아, 크칼브, 싫어, 무음표무음표 물음표. 회색 정원의 신, 느긋하고 개릉뱅이 크칼브 러브. 후, 이거 참 지랄 쌈써 먹고 있다 나쁜 바람아 케이크를 먹으면 안 됐다 이름 오다즈 신장 166cm 심이 열이 원예 좋아 오차치케 싫어 무릎 부은 표 외눈의 전사장 가슴이 크다 어어 못해 아니 오차치케 먹고 싶어 이름 알레라 글로라 신장 175cm 침인.. 침이? 없어 오 없다고? 좋아 안 알려줘? 싫어 알게 뭐야? 어? 외눈 의 천사, 워다즈로 개협히는 걸 좋아한다 좋아하나? 흠 바보 천사장 그래서 다 봤다 네 오마켓까지 다본것 같아요